이라고 있어요. 음. 거기에 블랙 컬러가 1078번 입니다. 블랙 컬러부터 먼저 베이스 깔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가장 앞번호 컬러, 이 컬러를 그냥 전체 풀컬러링을 한번 해볼게요 요런 스틱들 많이 가지고 계시죠? 음. 자석 스틱 한번 움직여 볼게요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이실까요? 어. 벌써, 여러분 방금 네. 완전 보이고, 보이죠? 쭉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지금 그냥 저는 그냥 색깔 하나만 가지고 약간 요런 느낌? 만약에 살롱에서 약간 패턴 느낌을 잡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요렇게만 하셔도 약간 이렇게 웨이브진 느낌? 위쪽에는 제가 조금 보색 컬러를 느끼기 위해서 지금 1111번? 우선 반만 발라볼게요. 1112번 살 연결되게끔 중간을 약간 요렇게 그라를 시킬게요 이렇게 자석이 있는 거를 이제 자석이 있는 요 밑에 방향으로 하시고요 양쪽에서부터 움직일 건데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위에서 가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요렇게 미세요 요렇게 천천히 천천히 요렇게 미세요 보이실까요 카메라에서 자 어, 여기까지 미는 거, 미는 거 보이세요? 네. 여기서 포인트 옆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자 보여드릴게요. 우와, 이렇게 S 느낌이 나요.